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17번 대원수산입니다 어제는 물건이 없었어 어제는? 어. 대박이다 우와. 이게 10만원 10만원? 10만 어, 이게 숙적 거. 거짓거는 9만원 30,000원. 3만원3만원3만원2 3만원3 0거0 0원3 0 0만원3 0원3원3원3만원3 0 0 0 0 3만0 3만원3 บางคนรู 16, 는대는가하네 아, <웃음> 네, 다음 찾은 곳은 비육시육 돼지 수산으로 왔고요. 제 옥돔이 있는데 보통 옥돔은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 이렇게 가격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브란진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맛이 좋은 그 지중해 농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보리멸이나 성대는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이제 민어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먹는 민어도 맛이 괜찮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불인데 요거는 이제 손질이 되어 있는 개불이에요. 그리고 또깐 새조개가 있는데 올해는 새조개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경매장 경락표에 보면 이제 선우럭이 되어있는데 홍감팽이라고 하는 아주 맛이 좋고 좀 귀한 그런 생선이요. 이정도 사이즈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게선도데 이건 보스턴 겁니다. 아, 보스턴거 맛이 예, 괜찮은 편이고요요거 이제 뱅에돔이 있었고 근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흑점줄 전경인데 한 여름보다는 그래도 좀 살이 좀 빠져있는 편이고요 자연산 감성돔인데 가격은 한 4만원 정도 키로 4만원 되고 참돔도 오늘 조금 자연산이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해상 날씨가 좀 안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산들이 좀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나 이제 싶고 한 내일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빵어는 조금 더 있어서 살이 좀 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자 연어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단새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격도 좀 괜찮습니다. 4만원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요. 뭐 3만 3천원에서 3만 5천원 사이고. 요거 되게 선어 절지인데, 음, 그냥 가성비적으로 다가서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민어 선어인데, 어, 선도가 상당히 좋죠. 감히 보면. 그리고 이제 아귀가 인데 이거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요새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삼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어. 그러니까 돌문어예요. 이제 키로 28,000원 가격이 소폭 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흑점줄 전갱이는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이 네, 이거는 이제 중국산 감성돔인데 키로에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노래이한 5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원, 요거 한 4kg 정도 되는 크기에요. 굉장히 크죠? 이제 광원은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구요. 네, 능성원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이제 참돔은 이제 2.5kg짜리, 3kg짜리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어, 좀 내렸다가 이제 가격이 살짝 천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네, 숭어는 오늘 가격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조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능성어는한 1.5kg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야지 예, 됩니다. 지금 좀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어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방어가 나오는데 살짝 이르게 나온 느낌이 있어요. 자, C6호 오복상해로 왔고요. 여기도 참돔이 이제 3kg짜리가 23,000원. 그러니까 한 25,000원 하다가 쭉 내려와서 2만 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2만 3,000원 요 정도까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 많지는 않고요. 이제 능성어가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자연산이 조금 제 날씨가 좋아져서 좀 나오기 시작하면 참돔이나 감성 돔 이런거 가격이 좋아지면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어 같은 경우도 자연산 중에 고르실 때는 좀 이렇게 빵이, 이제 등이 좀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거좀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광어는 좀 있으면 아리 차요. 이제 그거 참고해 두시고 광어 드실 분들은 좀 빠르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반세우가 있죠. 네,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네, 그 광어는 이제 제주산이든 완도산이든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농어하고 참돔이 좀 가격 변화가 살짝살짝씩 있는데 이제 농어는 가격이 조금 내려간 편이고요. 이제 참돔은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고그 정도 어, 한 23,000원 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강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어, 오늘 물량을 보면은 대게가 1톤 왕게 킹크랩이죠. 이제 840kg 이고요. 이제 킹크랩 시세를 보면은 고가가 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게 같은 경우는 한 4만원대로 내려온 이후로 계속해서 그 정도 시세에 유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브라운 킹크랩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제 가성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킹크랩입니다. 저는 음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하지마 엄청 싸는게 많아 아좋 대게야 얼마씩이요? 1만만원씩이요 사장님? 2만2만2만2원이요2이요이제 네, 소매점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믿음수산에 왔고요 여기도 이제 대게하고 브라운 킹크랩이 많아요 자, 믿음수산에는 밴드가 있죠. 그래서 매일 그 당일의 시세가 여기 밴드에 올라오고요. 어, 낮에도 여기는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긴 하지만 재고 여부는 꼭 어, 문의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찜이라던가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이런 거다 가능하고요.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해요. 아, 좀 이거는 가격이 얼마지? 36,000원? 2,000원, 2,000원, 2천원3만0 0원밥 똑같아요, 3만원 이거 브라운 이 이거, 3만 5천원짜리가 있고. 여기 지금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4천원 팔아야 되는 거 있고. 3천원, 4천원 팔아야 되는 거 있고. 또 다리짜리, 이거 3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뭐, 뭐. 3만 있고. 이거, 음. 다리 하나 짜리는 거있 얘나 이것이 있어. 이거 서너라고 이게 A급 물건이라서. 이건 한 4만 5천원 정도 남옵니다 어우 선원대도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다리가 문제 이게 다리도 이게 지금은 삼만 오천 원나오는거와 이게 3만천 원인가 이천 원 샀어 이게 순서로 까지 해서 한만 한 삼만 오천 원만원팔만원짜리만절원팔 <웃음> 사만 원만원짜리만원팔만 오천 원만 오천 원짜리만절천라도 살이 오천 원팔 사만 오천 원팔 사만 오 가지. 네, 다음 언고 대신 시월드로 왔고요. 어, 여기도 이제 밴드로 운영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 당일에 그 판매 매일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 가능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여부 문의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찜이나 뭐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모두가 다 가능하고요.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어, 20% 할인되는 거 아시죠? 이거 사용 가능합니다. 지 분류로 한 5만 5천원? 아, 브라우니는 브라운가한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만2 5원 브라우니 팔원에만게사타에 가격대가 <웃음> 많이 먹어요 이게는이게는 보통 저랑 큰 사이즈는 3만 천원 정도 나가는 사이 작은 거는 없어요. 싼거다 이거? 2절치, 2절치 사이즈를 가고맛시는되 그래도 딱이에래본는한간1좀 안에, 이0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가만원 7만원, 7천원7 네, 다음 찾은 곳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어, 여기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해요 보통 9시 반이면 문을 닫습니다 장점은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격은 한 번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좀 작은 게좀 그래도 가격이 좀 다른 편이죠. 네 다음에 이제 페류보로 경매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당일의 시세는 당일의 경락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마 쪽에 이거 요새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만큼 오랫동안 나오진 않았는데 요새는 계속해서 볼수 있고 홍가르비는 가격이 조금 내렸는데 새조개는 아직도 비쌉니다. 많이 비싼 편이고요 주꾸미는 가격 뭐 예년에 비하면 비슷한 편인데 낙지가 많이 올랐어요. 음 가격이 33,000원이니까 꽤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왕호록 쪽에 용도 사이즈 1 0원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패류들 한꺼번에 올렸는데 소라는 여전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 계속해서 큰게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굴 깐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락 중국산인데 이건 이제 참바지락이라고 하는 그 바지락이에요. 뭐 해삼이나 홍합살, 깐바지라 이런 것들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멍게도 가격 도나 특별하게 이제 없었고요. 한번 C9 c 9번 초이수산으로 왔습니다. 네 마리가 5kg예요. 1,250g 되는 사이즈 여덟 마리 남았거든요. 마지막. 이런 것들 지고한 짝에 16만 원. 이거 예, 좀 작으면은 요 사이즈. 요거는 1,000g 되는 사이즈인데 다섯 마리 들어있어요. 이런 걸한 짝에 지금. 오. 이거 제가 800g 한마리 들어있는데, 요 사이즈는 지금 한짝에 여러분들 15만 원 정도. 그리 지금 700g 7마리 투명품이랑 이것도 지금 한짝에 15만 원나오고요이게 지금 한짝에 지금 이 사이즈는 1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할미가 주로 이요요거는 네, 900 어. 네. 아, 사이즈, 요거는 570g 정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짝에 지금 14만 원, 양이랑5천0원 차례 내주셨던 것 네, 이거는 이제 이거 나눈 거고. 여기 이제 500g 짜리 얼마인데 여기 지금 한짝에 15만 원. 요게 그 다음 사이즈, 이게 420g 되는 사이즈 10마리인데 요 사이즈가 11만원. 이제 요거, 아, 요 사이즈에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거. 이거 AP급이거든요, 여기는. 요 사이즈가 5마리가 지금 한 짝이 요거는 75,000원 나오고, 600 사이즈에요. 요거는 한짝에 지금 7만원. 요거는 700사이즈에 이제 AP급. 요거는 3마리는 지금, 세마리가 6만원. 한 마리 2만원 꼴이요 4마리가 지금 8만원. 맨 끝에 있는 게제 작은 놈인데, 5마리가 지금 55,000원. 대삼치 구이용이에요. 헬감 절대 안되고요. 키로에 8,000원 못살되고요 문어는 두종류가 있어요. 한 마리가 있고 두 마리짜리가 있는데 두 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짝이 요거는 지금 35,000원 한 마리는 요거는 한짝이 지금 25,000원 대구는 네 마리가 지금 한짝이 요거는 3만원 세 마리는 한짝이 지금 요거는 발자미, 매거장이라고 해. 10마리, 요거 한 짝이 면은 4만 5천 원. 요거를 준비해서, 냉동, 육동 오징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마리가 한 짝에 6만 5천 원. 그럼 3마리는, 마리에 들은 이게 만 3천 원이니까, 3만 6천 원, 뭐, 이런 거는 있고. 뭐, 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짝에 37만 원모시면 되고. 주체 같은 경우는 15마리가 들어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갑자기 24마리가 들어있는 네, 마지막 찾은 곳은 여기가 C14번 여기가 영남아계입니다. 영남아계입니다. 28,000원 어, 나 이거 소지 대고야 그래서 25,000원짜리 23,000원 3만원짜리 그냥 28,000원 어, 춘치가 오늘 너무 좋아요 김치가 2만원, 그러니까 너무 좋아, 서샀어 먹고, 이거 15,000원, 3마리, 세마리 28,000원. 한 마리 15,000원. 그냥 25,000원씩 털어야지. 뭐. 네, 이홍감팽이는좀 귀한 생선이니까 나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즈 보기 쉽지 어, 않아요. 13,000원씩. 골고래도 3만원씩 그냥 건져요. 물뱅이자 요거는 2 5 0 0 0원 요거는 큰거는 3만원 남의 갈치도 재고래도 2만원 15마리 자잘한게 너무 귀하네 자, 홍어 3만원 어, 서해안 거. 네 오늘 이렇게 노량진 새벽 경매장 시장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